참나의 현존과, 참나의 현존과, 여러분. 참나의 현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자성의 직관. 자성 직관. 이 자성이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 아니에요?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? 자성 직관. 제가 늘 그리던 그, 계정에 거기에다가, 요렇게도 그려볼게요. 참나의 현전, 몰입을, 해, 여러분이 몰입하셔가지고 참나의 현전을 만나고, 이제 여러분, 에고도 직관을 하게 된 거죠. 자성, 진리를 여러분도 같이, 여러분도 느끼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이 참나가 성령이죠.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. 진리를 품고 있어요. 그래서, 이 진리, 진리, 빛의 부분, 진리의 부분도 있지만 성령은 그대로 또 뭐죠? 생명이잖아요. 어제 말씀드렸죠. 나는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다. 빛이라는 게 진리거든요. 이거 이게 거이 길도 되잖아요. 나는 진리요, 나는 생명이다. 생명에너지다. 생명 덩어리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. 지금 참나에 몰입하고 하나님하고 접속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진리를 직관하고 진리 직관만 얘기했지만 무한한 생명에너지가 느껴지시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게 제가 평소에 이제 진리의 분석 이 가능해지고 그 그러니까 생각까지 진리에 맞게 된다는 거예요. 생각이 진리로 물드는 게 진리 분석이고 진리를 실천 이제 말과 행동까지 진리에 물드는 게 진리의 실천 아닙니까? 이게 자연스러운 진리의 결이라면 이 부분도 한번 보자고요. 생명 생명, 이때, 무한한 생명력과 접속이 된 거니까,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진리의 염체도 내 안에서 자라겠지만, 동시에 뭐죠? 예, 예전에 코로나 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죠? 유전자가, 좋은 유전자, 긍정적 유전자가 발동한다. 이 얘기는요, 생명력이 내몸 안에 가득 차서, 내 몸에, 세포까지도요,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. 진기가, 우리 몸 안에서 진기가 작동해서 몸 전체가 생명력이 충만해지고, 그 다음, 그게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건강한, 건강을 성취하는 쪽으로 발동하게 되고, 진리의 실천에서 심신이 건강해진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다음 보자고요. 빛과 생명과 접속이 됐으니, 한편으로는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, 한쪽으로는 생명에너지가 참나와의 접속만으로도 내몸 안에 이 맑은 진기, 맑은 기운이요 발동해요. 진기가 발동. 몸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에너지가 작동. 합니다 시원한 물도 흐르고 바람도 불러요. 불어요. 그러면 이게 이건 기, 전기 차원의 기운과 이런 정액 차원의 변화라면, 이건, 이건 이 전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전기입니다.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육체에서도 유전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돼서. 이상구 박사 얘기하시잖아요. t 인파구가 강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심신이 건강해진다. 이쪽도 얘기도 알고 있자고요. 예. 여러분 참나 현존 몰라 괜찮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계시면 자성이 자동으로 직관이 돼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진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. 참나랑 하나가 돼서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애고는 우리 심신은 빛도 받고, 즉 진리의 빛도 받고, 뭐도 받을 생명 에너지도 받아요. 그러니까 자, 그러니까 이것까지 설명 드려볼게요.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진리와 자요 진리의 빛과 생명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세요. 그럼 호흡은 왜 해야 되나요? 이미 생명력인데 참나가 자 진리의 빛을 받아도 진리를 분석하고 실천하는 요 수행이 필요하죠. 그래야 진리의 빛을 온전히 소화해내죠. 마찬가지로 참나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서 내몸 안에 에너지가 일신되고 바뀌더라도 호흡 수련을 해주셔야 원만하게 그 생명력을 소화해가지고 에너지체도 개발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. 아무튼 근원은 성령이고 참나가 근원이다. 호흡을 하건 뭐 명상을 하건 어 여러분 양심공부를 하건 뭐든지 근본은 참나 자리 양심 자리 성령 자리다. 뭐 단학이건 양심공부건 다 참나각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저희 학당 공부과목이 참나각성, 양심공부, 호흡공부인데 근원이 뭐라고요? 참나각성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 소리 들인 겁니다